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나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그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 채 g p t 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AI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이채 g p t 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사실 기대했었던 거는 이채 g pt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 가지고 내가 우리 쇼핑몰에서 팔만한 물건을 좀 빨리 찾아 주지 않을까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되게 많이 기대를 했고 어그 기대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사실은 부응 하기를 되게 원했어요 근데 제가 채 g pt 를좀 이용을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똑똑해 하게 질문을 해야 똑똑하게 대답을 한다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질문 자체가 어느 정도는 좋아야지 그 해당하는 대답도 좀더 좋게 지좋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제가 채 g 피티한테 물어봤었던 거는 정말 심플하게 얘기해서 한국의 이커머스 e 시장이 어떨까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를 제일 처음에 사실 질문을 했어요. 정말 사실 조금 바보 같은 질문이기는 한데 그런 뭐 코리아 이커머스라고 e 해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드리는 게 딥엘이라고 하는 번역 프로그램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딥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어, 구글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주고 파워포인트나 PDF나 이런 것들을 음, 그 번역을 다 해줘요. 그래서 훨씬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 한국의 이커머스 e 시장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챗 GPT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어 굉장히 이커머스가 e 잘 발달되어 있다. 그거 중에서 쿠팡이 제일 큰 이커머스 e 프로그램이고 당일 배송이라는 서비스, 로켓 배송을 이용을 해가지고 인기가 많다. 그리고 G 마켓 그리고 11번가, 인터파크, 위메프까지 이렇게 좀 분석을 해줬는데. 요즘 저희 판매하는 판매자로서 생각을 했을 때 지마켓은 사실 <웃음> 잘안 팔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마켓을 되게 강조해서 좀 올려놓은 게좀 뭐야 약간 이런 좀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니나 다를까 (2021년도까지) 이렇게 학습이 된걸 가지고 채 g p t 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좀 트, 최신 트렌드를 좀 따라가지는 않는 것 같다는 라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어, 11번가 뭐 이렇게 나왔는거 보고는 아 이거 뭐 별로네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웃음> 그리고 요즘에 채 g p t 가지고 블로그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그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음 생각을 좀 여러 개를 하다가, 그러면 한국에다가 뭘 파는 게 제일 괜찮겠니? 라고 이렇게 또 질문을 또 던져봤습니다. 이렇게 지문, 질문을 던져봤더니, 한국에선 잘 팔리는 물건을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 미용이나 화장품 쪽으로 해가지고 잘 나가고, 이니스프리시나 아, 미샤나 에뛰드 하우스 같은 <웃음> 거, <웃음> 패션 액세서리들이 잘 나간다. 그리고 잘하는 유니클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전자제품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식료품 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으로 얘가 얘기를 하진않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 뭐다 이렇게 막 물어봤는데 얘가 제대로 얘기해 를 주지 않아 가지고 되게 얼토당토 안한 질문은 사실 하나 던져 봤어요 얼토당토 안한 질문은 뭐냐면 나의 남자친구가 바빠가지고 나랑 연락을 잘 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얘가 얘기를 해준 대답이 너무 <웃음> 이거와는 너무 달랐어요 이건 약간 어 사설처럼 이야기를 해주는 느낌이라면 그 약간 감성적인 것들을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안 된다니 정말 유감이다. 남자친구가 바빠서 메시지나 전화에 응답을 할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 시간이 필요한 남자친구에게 요구에 존중을 하고 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사람마다 우선순위와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단순히 어 다른 약속으로 뭐 바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동안 책이나 뭐 명상이나 이런 거자기개발 활동을 하면서 어, 소통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 걱정이나 뭐 불안을 좀더 견디고, 그리고 남자친구 기분에, 남자친구에게 나의 기분에 대해서, 어, 표현을 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어, 이렇게 공유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걸꼭 얘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뭐랄까요. 어, 이걸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되게 표현을 되게 많이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채 g 피티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를 지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시를 더 감성적으로 더잘 지어주는 이런 느낌이 받아, 느낌을 이 받았 느낌 되게 많이 받았고 어, 어떠한 아젠다로 놓고 봤을 때그 아젠다 자체가 이런 감성적인 채팅을 요하면 감성적인 부분으로서 이야기를 또 해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구체적인 정답을 내려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정답을 내려줄 때 어, 리서치를 제 대신 해줘 가지고 정보를 표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랄까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어또 다른 걸 한번 질문을 해 봤는데 뭐였었냐면 만약에 내가 원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원단을 가지고 L 사이즈의 옷을 만들려고 한다면 옷을 몇 벌이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산도 한번 부탁을 해 봤고 그리고 어 제가 일본 시장 진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때 일본의 코스메틱의 트렌드 나어 일본 시장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지금 팔면 은 제일 돈을잘 벌만한 어 상품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질문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감성적인 부분이랑 뭐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이랑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정답을 되게 고민을 좀 많이 해가지고 얘가 연산과 조사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걸좀 느꼈어요 그렇다면 음, 현업에서 쓰려고 한다면 사실은 그건 사실 좀 매끄럽지 않게 나오는 경우들이 더 많다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채 gpt 를 가지고 채 gpt 를 이용해서 어 제일 쉽게 이용을 한다면 블로그 글을 자동 생성 해주는 것을 이용을 하는 게 제일 좋을 텐데 이렇게 블로그를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이 글을 이용을 해가지고, 유튜브 컨텐츠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어,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다는 것은 당연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 제가 이채 GPT라고 하는 걸좀 공부를 할때 제일 좀 흥미롭게 좀 봤던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체, 어, 그 채널이 여기였어요. 이분인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같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어, 떡상하고 있는 어, 채널이기도 한데요 이 채널 이름이 일잘러 장 p m 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채 GPT를 이용해서 블로그에 자동으로 글을 발행을 하게 하는 것을 웹플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을 그리고 이 과정을 자동화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주는 매크로 역할을 해주는 게잭 p l 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내는 거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굉장히 잘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어, 어느 정도는 저렇게 해주면 나쁘지 않겠다는 라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렸는데 이분이 이렇게 한달 동안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돈을 번 결과에 대해서 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 구글 애드센스에 대해 가지고 수익이 창출이 되지 않았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익 창출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분들이 티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구글 애드센스를 달수 있는 곳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운영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건데 그런 걸할때 제일 고민스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 어 구글이 생각을 했을 때 너의 컨텐츠의 품질 자체가 좀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수익 창출을 해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피드백이 오는 경우거든요. 그게 이분이 실패했던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은채 GPT로 너무 다량의 문서를 어몇초 만에 계속해서 업로드를 해서 하루에 한 다섯 개 정도의 이 발행량이 있었고 그리고 그 해당하는 내용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 GPT로 되게 길게 문서가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이렇게 좀 심플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한 개의 질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이 하나의 대답으로 블로그 글을 발행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음. 품질도 높은 내용이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조사 자료에 대해 가지고 한 세네 개의 문제를 던져서 그 문, 그 포스팅 글 자체가 품질도가 좋아져야 되고 하나의 주제를 이용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어, 블로그를 좀더 키우는데 시간을 좀더할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챗집 p t 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는 블로그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만든다면 이분이 하시는 이 프로세스를 그대로 수행을 하시되 주제를 명확하게 찝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그렇게 주제를 찝고 들어갈 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음, 주제라고 한다면 뭐가 있냐면 블로그든 유튜브를 하실 때 어, 자동화 수익 모델의 주제가 정말 중요한데 이 주제를 하실 때에는 우리가 구글 애드센스로 수익을 만들어내겠다 아니면 네이버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할 때마다 좀 주제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에 음, 구글 기반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영어 버전 그리고 일어 버전 그리고 어뭐 유럽 쪽에 뭐 이탈리아 라든지 그리고 뭐 한국어로 해가, 해가지고 랭귀지별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나라별로 따져 봤을 때이 나라들 별로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가 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주제를 생각을 해보면 은 되게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동기부여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석가모니 말씀 뭐 <웃음> 아니면 은뭐 교황 중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들 그런 명사들의 약간 음 좋은 글귀들을 모아가지고 그 동기부여 영상을 또는 그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조금 나이가 많아지고 내가 어, 케어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은그 케어를 할때 주제가 뭐 당뇨가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채취 PT 자체가 미국에 있는 것들이 거의 사실 조금 써머리를 했는 내용들이 좀 많기 때문에 어 건강에 대한 자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 헬스에 대한 내용 중에서 당뇨 아니면은 암, 어, 심장마비, 고혈압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나타내는 거에 대해서 음식, 그 식료품의 원료 이런 내용들을 쭉 주제로 해서 담는 거를 추천을 해요. 그래서 GPT에다가 오늘 내가 넣을 주제로 해가지고 어, 요즘에 어, 미국에서 제일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건강에 대한 주제는 뭐야?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고 한번 던져볼까요? <웃음> 뭐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본다고 하죠. 그러면 은 얘를 채팅에다가 제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제를 뽑아주죠 코로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이어트에 대한 거 그리고 잠을 잘 자는 거 정말 요즘에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운동하는 거 그리고 빨아가는 거에 대한 내용들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섯 개의 주제를 찾아줬다고 하죠 자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주제를 가지고 정신건강, 영양과 식단, 피트니스 운동, 수면과 휴식, 만성질환과 질병에 대한 내용들 뭐 이렇게 나왔으면 정신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신건강에 대해 가지고 어, 질문 해볼게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다섯 가지 블로그 주제를 만들어줘.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질문 한번 던져 볼게요 이렇게 계속 파고파고 들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거기서 대답을 얻고 그 주제를 계속해서 뽑아내고 그 질문에 대해 가지고 문 문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다섯 개의 주제를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정말 열심히 써주죠 근데 이렇게 내가 질문을 할 때마다 답이 조금씩 달라져요 항상 똑같은 답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가지고 다섯 가지 주제를 할때뭐 마음챙김에 대한 연습을 뭐할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주제로 뭐 블로그 글을 어, 만들어줘 라고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또 적어주겠죠. 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게 지금 제가 주제를 던졌잖아요. 다섯 가지의 어, 미국에서 제일 유, 유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 그러면 그 건강 분야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어, 건강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다섯 가지에 대해 가지고 나왔는 것 중에서 정신 건강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하는, 어, 주제를 선정해줘. 그러면은 내용을, 어, 적어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명령이 지금 여러 차례가 됐고, 굉장히 얘도 블로그 글을 써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되게 열심히 적어주고 있죠. 내용이 짧지 않죠. 이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품질도가 높은 내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문장을 만들었죠. 이렇게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지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캔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면 여기에다가 제가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질문을 하면 얘가 그거에 맞는 이미지를 찾아서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요즘에 나오는 기능 중에 새로 나오는 기능이 AI를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거와 제일 관련도 높은 이미지를 전달을 해 주고 그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 상세 페이지나 뭐 블로그 글이나 이런 걸쓸수 있게 이렇게 해 주는 거를 대화 형태로 할수 있는 게 생겼어요. 캔바에 대해서 그쵸 AI로 요즘에 글 쓰는 것들 많이 늘어나 가지고 요즘 많이 걸러내려고 하는 것들을 또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 완전 자동 말고 반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어 저도 그 조사를 좀 많이 해봤는데 그렇게 했더니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랑 유튜브가 차단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주제를 다양하게 해야 되고 질문을 똑똑하게 해줘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라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내가 계속해서 좀더 자세하고 좋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그 다이아로직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개인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어 그래서 이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지 않으면 좋은 품질의 문서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더 포함해가지고 글을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적어 주실 때어 단순히 그냥 자동화로 무조건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거의 약간은 반자동으로 갈때좀더 내용의 깊이를 만들어서 가시는 걸좀 추천을 하고 세번째가 연애 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어 1어 1, 이탈리아어 뭐 한국어 네가지의 블로그를 한꺼번에 운영을 하겠다 라고 했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들 똑같이 관심 있게 바라보는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적으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좀 변화자는 게전 세계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게 연애에 대한 내용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남자친구 남자친구랑 어떻게 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거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네 번째가 역사나 아니면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 다섯 번째가 어, 역사, 우주 그 외에도 음, 건강, 연애, 역사 어, 돈 버는 음, 이야기 이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다들 관심 있게 좀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더 좋은 것 같고 좀더 세부적인 타겟을 좀 생각을 해가지고 본다면 뷰티 쪽일 것 같아요 뷰티 쪽은 생각보다 쓸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염색하는 방법 이라든지 탈색하는 방법 이라든지 집에서 그리고 음그 모발에 따라 가지고 또 내용이 되게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이나 뭐속눈썹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어느정도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드시거나 블로그 내용을 적으실 때어 사람 들이 되게 관심이 있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만국공통으로 그리고 예전에도 궁금해했던 것 지금도 궁금해한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주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블로그 글을 자동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는 충분히 이채 g 피티에서 파생해가지고 딥엘이라는 걸로 랭귀지를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가지고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어 여러분들께서 요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용을 적어 주실 때에 영상으로 만약에 얘들을 뽑고 싶다 관련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뭐 캔바 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이용을 해 가지고 이미지를 뽑아 올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웃음> 이걸 이용을 해 가지고 하지 않고 내가 어느정도 음 인스타그램뭐 주제로도 되게 좋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캔바를 뿐만 아니라 그 미리 캔버스 같은 걸로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가지고 AI를 만약에 이용을 했다면 AI와 어떤 AI를 결합을 시켜야 시너지를 최대한 낼수 있는가 이 융합적인 부분을 잘 다루는 사람이 앞으로 굉장히 많은 음부를 가져갈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면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내 능률, 능률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는가 라는 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거 이용해 가지고 막 자동으로 막 생성시켜 가지고 막 빨리빨리 해 가지고 돈을 빨리빨리 벌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최대한 어떻게 잘 활용을 하고 이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더 좋은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